잠깐만 <목소리> 저쪽스타이어와어어어어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야 진짜 못 치지 마라 싸움 장움좀 불러 이형 혼자 걸어봐 잠깐만 여기 어 제메님 제어 네, 네. 그래. 그래. 어, 무슨 뭐하니? 누구야? 해야손잡야야 정말, 정말, 정야 정말, 말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이거 정말, 정말, 정말, 보이 정말, 정말, 이말 정말, 정말, 보. 말 정말, 정말, 정보여말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이거 고아 어. 아, 누구야? 있어. 자. 저이 이거 거수 이거 이자 이동자, 이동자, 이동이동이동이동 이동자, 이이이이이이이이이 물어! 물어! 호기! 물어! 보기 물어! 나보와라야나 놓쳤어! 아! 여기 아, 아, 아, 있어? 아.. 이었는데 하.. 시간 안 됐어 어디 왜한 장만 있으면 내뜻나형 어? 저.. 사람 지나갔는데? 나요나요 나형! 아, 오! 이 아, 사람들 한 나면... 아 제발 무서운 것 걸려라 진짜 <웃음> 나 진짜 뜯어버릴거야야 <또> 안에 <웃음> 숨소리 엄청 나는데? 이거 무서운 한거이야 술래가 왜, 왜 있군요? 나는 왜 내가 술래인데 사이사 아 닫혀 과정에 궁금하실 건라브스 팀에서 라이브확 <웃음>